안녕하세요 상익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모바일 롤과 같은 게임 이 게임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캐릭터들이 나와서 롤과 같이 성장하면서 상대방의 넥서스를 부수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뿅 게임이 약간 좀 그리고 이 게임이 오 타격감이 있네 캐릭터 모션이나 이 소리 이게 굉장히 찰죠 빠른 레벨업을 위해서 옆에 정글을 먹자 따라오네 탁 잡을 것 같은데? 가라! 미도리야가라 가라 유치원 쓰고 달려! 어 잡을 거 것... 애매한데? 아 이동수도 비슷해가지고 어 잡았어! 살겠지? 아이게 죽어? 괜찮아! 우리한테는 점프할 판 있어 가라! 자 이제 스킬 두 번째 스킬은 밑에 거 찍자고 밑에 거는 데미지고 두 번째 거는 힐 같아 이거 같은데? 아 잡았다 킬. No. <웃음> 아 차라리 슬로우 효과가 있는 레드를 먹으러 가자. 이 잡을 거 같은데. 궁극기를 찍었잖아 이제 우리가 오! 쎄 쎄! 오! 귀하게 기는 상대피 많았잖아 분명히 근데 아 괜찮다 괜찮은데? 이거 피 미도리아가 피가 없어도 데미지가 쎄져 피가 없을 때 데미지가 쎄져 好了데구저 무릎표를 먹으면은 스펠이 하나 생겨. 그리고 이 포탈을 타면은 이동할 수 있어. 여기가 뭐냐면 롤로 치면은 이거 이거 바론 바론의 새끼라고 해야 되나 바론 새끼 바로 <웃음> 그거랑 비슷해. 음. 이걸 잡으면은 얘가 알아서 올라가가지고 타워를 깨줘. 난 그동안 다른 거 하고 있으면 돼. 다른 거 하거나 아니면은 같이 그냥 그 그리고 얘는 이게 돈 줘. 때려잡으면 돈 줘. 리드 타워를 밀고 나. 자 뭐가 뭐 나오 나오는데? 보너스 골드 같은 건가? 대기터 여기 대기자 좀. 와, 데뷔 세다, 진짜. 궁극기가 거의 반피 정도 때리는 거. 어. 때린다. 정글몹이 종류별로 있어. 얘는 약간 농구공? 농구공? 얘는 이제, 이거, 뭐, 헬스장 가면 이게 드는 거 있지. 그거, 그그 느낌. 얘는 활. 어. 정글몹들도 약간 컨셉을 가지고 있어. 파란색 정글몹. 얘네는, 이게 공부하는 연필 있네. 연필 있고. 그리고 수학책. 책! 책! 얘는 이제 연필, 그거 깎기 연필 깎기 이런 식으로 약간 선셋이 있어. 아, 그리고 여기도 발론 같은 게 있는데, 얘가 약간 발론 같은 거야. 이 고양이 돌아다녀야, 심지어 돌아다녀. 얘가 이제 발언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보는데, 어때? 나 도망가겠는데? <놀라> <놀라> <놀라> <놀라> <놀라> <놀라> <놀라> 이거를 e f 면 r 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